존경하는 우리 필라 은퇴 목사, 목사의 어르 신들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0년 초에는 우리 회장님 교회 장인 목사님께서 의회을 갖도록 했다는데 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일정 상 이렇게 돼서. 저희들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2008년도인가요? 8년도에 필라 목사의 회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 원로 목사의 그 모임을 같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셨고, 또 제가 그 당시 지금 많은 나라가 가신 조진 목사님, 또 여기 계신 여러 목사님들도 백현 목사님도 없고 권영성 목사님도 그래서 필라 원로 목사님가 사실은 그때 한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회장 때 그렇게 모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 은퇴 목회자 모임은 계속 부흥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필라 목사에는 모이기도 힘들고 지금 필라에 조금 처져 있어요. 그러나 아주 20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모임을 만드시는 우리 물로 목사님들. 하여튼,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도 그 날씨가 눈이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어, 눈이 내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귀한 또 언론 목사의, 은퇴 어, 목사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별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다 지도해 주셔서, 사실, 이렇게 후배가 또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돼서 감사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처럼, 사역은, 사역은 은퇴하지만, 신앙은 은퇴할 수 없다. 그리고 리타일. 그래서 리타일은 다시 타이어를 갖다가 다시 팝업 끼어서 어,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사님들은우강강리하셔서리우하 우리, 우리, 우 그런 리우가충만우기 우리, 우리, 우리, 우다 우리, 우호랑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데 말텐데 여기 호랑이팀 우리 선배 묘사에 대해서 한번 서두르고 세요거십니다 호랑이띠,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네. 새 인사 드립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어, 올해 한 해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는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오래 사는 것도 다 여러, 여러 분들에게 민폐를 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 보면 그 내적인 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내용이고 좀 매번 성대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올해도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올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도움자에 감사하라. 올해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목사님 일이 뭡니까? 일이 뭐예요? 그 유언, 유언이 뭐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웃음> 유언할 게 별로 없는데. 얼마나 기대될까 도 오늘 내가 어떻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를 어, 이제 체크하고라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삶을 하나님을 다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기쁨이나 여기 그 기도나 감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물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그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사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알리는데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기쁨의 반대는 뭐 슬픔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성서적으로 보면 새부터 그냥 막변락치게 말을 내고 이제 기쁨을 빼가는그 분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실 이그 어 성경에도 뭐 분노가 많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이분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면 안 <웃음> 된다. 그래서 잘못되게 되고 오히려 그 말을 내게 되는 우리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하나 정말 그 화내는 일이 없이 분노하는 일이 없이 정말 기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 도산학정원 선생님은 그런 운동을 제창했어요. 미소운동 스마일운동 항상 웃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정정입니다. 항상 웃음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천국의 기쁨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도 그래서 대사일과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빌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이 기쁨을 어, 성례들에게 공정했습니다. 사위 될 텐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인사하다 그런 모습인데 아, 이리그 이 모습은 기쁨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눈이 올까 봐 이렇게 걱정했는데 아, 이마음 이 얼굴은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네? 속상하면 속상한얼굴 눈이라 마음이 기쁘면 기쁨이 기쁨이 얼굴이 나. 낫다. 그러니까 그게 얼굴은 숨일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정말 이사자바오리기게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든지 밝길 때나 어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롭 때나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물증에빠지는 사실. 기쁨을상쾌해다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우리가 15초만 웃어도 15초만 웃어도요, 1 2 k 로 칼로리의 열량이 소모된다. 그리고 수명이 2일 연장된다. 그리고 밀으키기있잖아요 밀모밀기기 그거를 25번 하는 효과가 나타난요 그래서. 따라 놓나마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웃으면 그런 효과가 난다. 그래서 웃으면은 우리 근육의 231개의 근육이 다 움직인다.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난다. 잠언 17장 20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인간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울면서 태어나는데. 그, 이 아이들의 그 웃음 효과를 찾아보니까, 아이들은요, 하루에, 하루에 400번 웃는답니다. 400번. 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것 같아요, 웃음 이 아이들은 400번 웃는데, 성인들은 어떠냐.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답니다. 하루에 15번.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습니 웃고 강해니까그 웃으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발달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 발달 촉진제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겨울 겨울 눈가라앉을 때요. 부모가 막 눈을 아, 내리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그냥 그냥 그 싸워지고 집어던지고 이러는데 부모가 웃으면 애도 그냥 웃지 않으면서 자꾸 아이고 웃으라고 그러면 되냐? 네. 또 웃음은 바이러스라고 해가지 전염병, 전염병 같이 코로나처럼 웃음을 웃으면 다 웃게 된다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웃게 다는 긍정의 힘을 가져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심신 발달을 가져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올한 해는 좀 우리가 결심하면서 아이들처럼 무서워도 또 정말 무승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기쁨을 잊지 않는. 우, 우, 이제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귀한 환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기도의 반대는 뭐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기도, 기도가 충만하면 그런 것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데, 근심이 충만하고, 걱정이 염려가 충만하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기도는 영, 영적 호흡이고, 기도하지, 하지 않은 영혼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심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트레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해지함으로 인해 가정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여파가 남았습니다 요즘에는 자꾸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세속화되면서. 예전에는 뭐 기도원도 <웃음> 새해가 되면 또 쓰는 기도에도 하고 군치기도도 뭐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기도 같다살아어속화려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기를 갖다가 꼬았다가 뺐다가 꼬았다가 뺐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정전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다. 미국에도 전기만 안 들어와도 그냥 모든 게다 마비가 되더라고요. 주의소도, 게스테이션도 마비가 되고. 그냥 막 문제가 심각해. 전기만 지나면 전기 한달안 들어오고 막 그냥 있을 때 보면 아 저거 정신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만 친하다. 무시로 성경 안에서 필요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단일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그,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겼고 사자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사자 입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한대 하나님을 하나님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사람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기도 실현제를 지지 않겠다고 했고 사도바울은 열심히 기도했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하지 <웃음> 않아서 사도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고 우리가 중보기도는너무로 귀중합니다. 중보기도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근무 예지원에 가지고 3개월 훈련을 받고 1개월은 행정학교 와서 어, 이제 성남에 있는 정 행정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육 받으면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요 그 거여동 그쪽에 이제 공수훈련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와가지고 사인이니까 공중에 떠요. 그래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이제 이제 내려오면서 낙하산 펼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이렇게 내려오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그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 어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 저거, 저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안 떨어지는데, 뒤에서, 맨 뒤에서, 나중에 나, 나, 나, 내리는 사람이, 그냥 그안 펴지는 낙하산 쪽으로 뛰어봐요. 그냥, 그냥, 뛰, 그, 점프를 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타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제 보존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옆에다 린는 조그만 게 있어요. 이렇게 탁탁 펴지고, 그, 먼저 떨어졌던 그, 마카산이 펴졌어요. 다행이그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히 펴졌는데, 근데 그때 쫓아온그 사람은 안 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너무 너무 너무 그냥 마음 가 들어, 어, 저거 펴져야 되는데 펴져야 는데질 말라 펴질 당 말라 펴질 당그땅이더라요그래 아, 너무 그냥 기가 가고 그냥 교관 선생님한테 나가는 학교 생도들이 돼, 학생들, 학생들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린 그분이 교관인데 육군 대위 그, 대위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학생을 구하려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냥 그냥 자기가 죽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 말이지? 죽은 대답 완전히다. 어래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 기도해야겠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구려 받는 사람 들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나온다.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야, 잘했다. 너, 너가 이렇게 돌아온다니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잘했다. 수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 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내 친구가 전쟁에서 눈을 잃어버리고,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팔 하나를, 팔 하나를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불쌍해서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어, 얼마나 동안 있어야 될? 그런 데에서 눈을 잇고 다리를 잃었는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 내 친구가 정말 우리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죠 정말 기도했다면 그엄마 기도할 때는 그런 문제들잘 그래서 해결할 텐데 이렇게 자기 아들 이름으로 통곡을 찬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 기도를 믿고 있잖아.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뭐, 뭐 우리가 해, 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그게지 그러니까 돌아, 돌아가면서 감사한 일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좀나눠자 어떤 학생은 우선 우좀 감사한 일이 잊지 말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큰 재산입니다 감사는 성령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은혜 동산에서 피는 꽃입니다 감사는 믿혜의광산에서 피어낸 노다지어보아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정말 이 감사를 감사를 회복하는 요 감사를 회복할 때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영혼이 행복하고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모두가 다 감사해 신앙인들 위대한 신앙입니다. 한나의 감사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요셉의 감사는 무무천리가 되고 다니엘의 감사는 자자을에서구원받고파울과 신라의 감사는 옥중 필리포에서 해방되고 필리포 교회가 탄생하고 요배 감사는 갑절의 축복을 받니다 <웃음> 정말 이민 생활이 고도하고 어렵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한다면 정말 한 남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감사 찬양제라고 하는 그, 그 이제 찬양제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감사 찬송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냐면.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험사에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찬장을 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아, 그렇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지. 우리의 삶은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할 때 행복하고 습니다한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따라서살아서게아요 달아서, 달아서, 우리도 기아서 달아서, 달들또 달아서, 은퇴서사아목사아서 달아서, 달아서, 모아서아서달아한가아서 달아서, 달아서, 아